맞혔다. 레벨 맞췄다 음~~ 살머리 진짜 저치팅창못 읽어도 인정, 인정 좀 해줘 이판질수 없어 나 진짜 이판 이기면 300점이 보이거든? 300점이 보이면 400점도 보이고 400점이 보이면 500점도 보이잖아 인정? 이번 판 진짜 팀 게임이긴 해. 와, 개이득 진짜 개이득, 개핵이득, 그냥 이득. 근데 이를 찍었네. 근데. <웃음> 2랩 치켜라 빨리 풀이 아, 빨리 쓸 걸. 아, 근데 저화로 잡힌 딜이었는데 아. 네이스 네이스 괜히 한번더 했나?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깔끔한게 아니야 이거 그냥 노력으로 나왔어야 돼 니달리, WQ 찍어서 힐줄 수도 없었어. 아. 바보, 이거 그냥. 아, 이거 내가 피를 못 봤어, 레넥톤. 이쯤이면 죽겠지라고 생각. 아니,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노력할 거면 노력했어야 되고, 룩할 거면 룩했어야 되는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나 죽을 게 아니었는데, 내가. 일단은. 이제 솔킬. 조마조면다 들고. 빠졌고, 스톤 빠졌고. <웃음> 좀 나네요. 질문... 네, 말씀하세요. 답변이 늦을 수는 있지만, 여방패내 그 껄... 이거... 분노 있을 때는 또 빼줘야 돼. 분노 있을 때는 제기하면 안 되거든요. 정말 잡은 거 너무나 있었다. 바텀에서 잡은 거 같은데, 바텀에서 갱속낸거 같은데? <웃음> 오! 오! 왜 그러세요? 근데 이제 딱 저게 빠졌잖아대시가빠졌잖아 다리만 지금 되는데? 와, 뭐야, 랩차. 아이렇안 랩차? 고 나랑 견제를 하시네. <웃음> 뭐가 더 좋다는 없는데, 차이가 있다면 은 이제, 라인에서 필각을 보는데 좀 다르겠죠? 미드는 약간 암살자 느낌으로 해야 되고, 탑은 약간 딜탱으로, 느낌 딜탱 느낌으로 해야 돼. 플레이 하는데. 없다. 레벨 맞췄다. 야 캐리한다니까 이번판 내가 캐리할게 이번판 그치? 헛트 7연패 했다고? 어쩌다가 어쩌다 그렇게 됐어 아.. 돈 너무 아쉬운데 그치 실험편면 너의 잘못도 있다는 거지 너가 못해서 진판도 있다는 소리지 방금은 이렇게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서 서로 들교하면은 레일톤이 그냥 대시 두번을 쓸수 있게 해야되는데 이게 안됐죠 레넥톤이 다시 두번 각을 못 잡았죠 아 너무 급하게 썼다 됐어 보내줘 그냥 그냥 먼저 대신 빼는 쪽이 져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웃음> 이건 건이건 거는 좀 템차이긴 한데 방금은 레인톤이 대신 너무 험하게 빼서 예 아까 텔몇치 썼지? 슬슬 오닐 텐데. 오 서버 왜래 이거? 여보 <웃음> 데고갑시다어아야 잠깐만. 더좋못잡았는 내가 더좋으니까 내가 더 좋은 해보니템일제은 해보죠. 템이 가더좋으니까레가더좋으니고레벨따이기우고 내가 더 좋으니까 레벨도 이기고. 오우! 갈 뻔했네. Q를 먹면지는건 똑같아. 나이스 화났다 화났다 화났다 하나다 분노풀이다 화났다 화났다 화났다 a t 다 진짜 t a 다 이제 궁이 있을 거 h a 아마. Hata, Hata, h 거거 a 면 a t a Hata, Hata, 슈로 계속 괴롭혀줘야돼요 스턴? 뿡! 응. 나이스! 나이스나이스나이스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거, 잡, 잡으세요 뉴 올릿! 니달리핑 <웃음> 그거지 사이러스 변해가지고 니달리로 보이는 거죠. 저희 <웃음> 레이턴 좀 화난 거 보이지? 봤어 형들 레이턴 좀 화난 거? 난 봤거든. 좀 하나 가지고 앞으로 살금살금 시에스 냥야 혹시 미니한테 걸키고 그런 거? 음, <뭐라> 아. <뭐라> 미니 엄청 많아. 미드에 아니 얘는 근데 053 레네한테 죽어 버리네. 사이러스는 똥캐리 미드 클레드면 이제 불클 빨리 가야겠죠? 불클 무래도 로밍을 많이 다닐 수 있으니까. 약간 라인전 센투페라고 보면 돼 후반은 투페보다그리고 투표, 라인전은 투페보다센거 약간 그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 바로 떨어지면 바로 죽는 각이라 미드는 그게 좀 심해서 이 적을, 적을. 나이스 뭐야 왜 니달리아 잡았다 떴나 했는데 사일러스네요 뭐야 개사기인데? 나이스 팀 너무 잘한다 진짜 팀이 진짜 너무 잘한다 와창 맞아주는 것까지 완벽해. 어 우리하지 말자 이런 건. 안먹어? 미안하다 아니 나 자꾸 사운드가 나가거든. 이어폰. 이게 전면 사운드 잭이 좀 상태가 안 좋아서 가끔씩 게임하다가 사운드가 나가더라고요. 조립할 때 잘못된 것 같아. 이게 조립컴인데 올 때부터 이랬거든. 이거 잘못 껴서 그렇지. 네이스. 촤야. 와와200 이러면 268점이죠? 알다 아, 보로 오 끝내 끝내 지지 네이스 네이스 네이스 네이스 좋아요 아아 아. 아, 쫄깃해. 오, 씨발, 쫄깃해. 어, 쫄깃해. 누구 줘야 돼, 이거? 자르반이지. 솔직히 명예, 근데 나 받아도 이건 합법이야. 인정?